알겠죠? 그치. 근데 지금 어, 분그네가 파란애가 됐어요 이쪽으로 음. 그럼 여기가 플라스 보기라는 거잖아요 음. 마이너스인데 여기 해보면 똑같아요 결과 음. 따져보면은 그래서 여기 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아들이 지아 그리고 나에서 Y 소수영 대신 아 대신 다음에 무조건 수령한 명의를 들어가 같은 경우라 했는데 y 가 산이잖아요 음. 이거는 암모니안 용기고 영화나트를 여기서 는연상었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 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오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거고 나의트 음. 리트먼스 종이는 아니고 여기서 어, 칼륨이 있는 여기 뭔가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칼륨이잖아요 음. 음,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어, 가에서 보면은 음, 지금 여기는 염기인데. 응. 음.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됐으니 마이너스를 이렇게 됐으니 그럼 여기는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응. 음. 음. 여기는 마이너스어 여기서 어 그거니까 어, 그러니까 얘는 맞죠 다 A 굿으로. 그럼. 움직이면 무조건 움직이겠지. 응, 응. 잘했어.